와 날씨 진짜 개 좋다 야놀리박이 고스톱 챙겼대 아니 짜짜루 거 진짜 걸려 허이 어, 게어떻게 걸린기야? 안 걸려 안 걸려 아이 소지품 검사 1 0 0 하는 척만 한다니까? 아 아니야 선배가 진짜 했다고 말해줬어 아 아니라고 이거 진짜로 검사 안 하는 거 맞어? 여기 놀러 왔습니까? Here, 수련님 맞아요? 나 해병대 캠프 왔어요? 하, 존나 힘드네, 진짜. 하, 엄마 보고 싶어. 아니, 밥이 이거 왜 이래? 본 교관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사가 될 수도 혹은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.